안녕하세요. 야가자 TV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 충북 청주에 위치한 선지 해장국 맛집 남주동 해장국입니다. 청주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유명한 선지 해장국 맛집인데요. 무려 4대째 80년 가까이 운영을 해오고 있는 맛집입니다. 그 명성에 맞게 100년 가게 명패가 입구에 떡하니 붙어 있고 내부로 들어가면 벽에 걸린 사진이 이 가게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조금은 알수 있도록 해줍니다. 액자 아래쪽에는 소나무로 만든 아주 투박한 테이블과 의자가 있습니다. 무려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게의 터줏대감 노릇을 하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테이블과 의자는 기념으로 남겨놓은 것이라고 하네요. 기대하고 기다리던 손지 해장국이 나왔네요 내용물은 손지, 양, 소고기, 무, 무거지 등이 들어있습니다 국물을 한입 먹고 좀 의아했습니다 음, 국물맛 좋다 오 맛있네 음, 진짜 쫄깃쫄깃한 맛. 음. 맛집이다, 여기. 와, 국물 시원하다. 국물 시원하고, 이, 선지가 진짜 신선한 게 느껴져요. 음, 탱탱하네요. 아주 아... 평상시 많이 먹었던 프랜차이즈 해장국집 국물과는 아주 다른 국물 맛이라서 놀랐어요. 알고 보니, 이집은 국물에 아주 특별한 비법이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10년 숙성한 고추장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를 이어 이 고추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이집의 고추장은 통마늘과 무 깻잎 등을 넣고 맛이 우려나도록 10여년간 발효를 시킨다고 합니다 와 정성이 정성이 아주 대단합니다 이런 정성이 들어가는데 국물이 맛이 없을 수 없죠 선지는 탱글탱글하고 특유의 냄새는 아예 안납니다 선지를 먹는 내내 감탄하면서 먹었어요 먹다보니 국물이 부족해서 더 달라고 말씀드리니까 선지까지 더 주십니다 그냥 또뭐반 그릇이 됐어요 깍두기와 김치는 다른 해장국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남주동 해장국집은 1943년에 문을 열었고 지금까지 영업을 해오면서 힘든 시기도 있었습니다 한때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면서 분점을 여러 곳 냈는데 그중한 곳에서 불법 도축한 소 부산물을 사용하다가 적발된 사건입니다. 바로 병든소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병든소고기를 팔았다느니 뭐 주인이 교도소에 갔다느니 하는 온갖 루머들이 퍼지면서 남주동 해장국은 지자체가 선정하는 전통음식 대물림 맛집 자격도 박탈되고 그 후에 재판을 통해서 무죄 선고를 받았는데 뭐 그땐 뭐 이미 땅에 떨어진 이미지를 회복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후 지점들을 정리하고 다시 노력해서 2018년에는 100년 가게로 선정되는 등옛 명성을 되찾았습니다 힘든 시기를 잘 견뎌 온 만큼 음식의 맛이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맛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선지해장국을 먹고 나서 개인적으로 가장 맛있는 선지해장국 집이 남주동 해장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충북 청주에 있는 남주동 해장국의 주소는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무심동로 304번 길 10이고 매일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영업을 하며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브레이크 타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선지 해장국 맛집 남주동 해장국에 대한 개인적인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